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월 23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점검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3시간동안 이루어지고요. 점검의 주 내용 중에 첫번째는 이제 콘텐츠 추가 및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클래스가 개선되는데 매지션과 워로드에 대해서 변경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매지션의 스킬 불꽃기동의 재사용시간이 단축됩니다. 20레벨 기준입니다. 기존의 19.5초에서 15.5초로 아주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지전의 일부 스킬, 스킬 개수가 조정되는데요 일단 적힌거는 20레벨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대략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퍼센트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레벨 기준이기 때문에 어 아마 20레벨 다 찍은 사람이 아마 몇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렙 찍지 않고서는 효과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워로드도 똑같이 약 200에서 300까지는 아니더라구요 약200 이상 증가가 되었고요 워드도둘다 만렙 기준으로 증가한 폭이기 때문에 만렙 찍으신 분만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2개와 신규 영혼석이 추가됩니다 신규 장비는 룸과 문양이 추가되고요 문양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소에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아이템인지 나와 있습니다 능력치도 같이 적혀 있었죠 자룸 같은 경우는 v4 상점에서 80레드잼에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획득 자체가 룬은 그냥 잼으로만 살수 있네요. 룬 강화 주문서는 V4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룬과 주문서 둘다 잼으로 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아마 주문서는 잼이 아니고 아마 골드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안전 강화 수치는 2강이고 3강부터 파괴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등급은 따로 적혀있진 않아서 아마 추적자의 훈장처럼 하나의 등급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양인데 획득처는 누나트라, 격전지역, 그리고 황혼의땅 전역에서 다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격전지역은 5만의 평야, 좌절의 숲을 얘기하죠. 문양 강화 주문서는 5만의 평야와 좌절의 숲 몽환의 틈, 상인의 소원, 권장 전투력 28만 5천 이상 지역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아이템의 획득 자체는, 루나트라, 어, 격전 지역, 황운의 땅전 지역이고, 예, 주문서는, 오만의 땅, 좌돌의 소비랑, 그리고 상인의 소원 이상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28만 5천이니까 어, 상인의 소원 2 이상부터 획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이 문양 아이템 또한, 안전 강화 수치는 2강까지고요 희귀에서 영웅 등급 문양은 상강을시 파괴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거 봐서는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 고급은 안 터지도록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어석입니다. 능력치는 치명타, PvE 치명타 피해 감소, PvP 치명타 피해 감소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장착 가능한 장비는 희귀등급 이상의 문양가, 희귀등급, 룬, 용호등급의 반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무장과 룬에 많이 박을 것 같네요. 획득처는 실루나스 권장전투력 16,800 이상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룬나트라 어, 황운의 땅에서는 전 지역에 해당되고요. 어, 결론적으로는 어, 어디든 다 획득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월드버스 레이드와 차원 난투전에서 보상이 또 변경되었는데요 월드보스레이드에서는 점령 보상은 그대로인데 이제 일반전에서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였다가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전과 일반전의 참여 보상 중에서 기존의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였던 참여 보상이 변경 후에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12개로 아주 대폭 상향됩니다 일반전 보상 또한 상향이 됐는데요 숨겨진 망토 제작서 6개로 주던 걸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로 변경이 됩니다 차원 난투전에 대해서도 이제 바뀌었는데요 특수 네임드 몬스터 생명령이 좀 상향되었고요 보상 부분에서도 점령 보상은 일반전 보상에서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에서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로 상향 되었고 이제 참여 보상은 대표전 일반전 둘다 상향되었습니다 대표전에서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5개가 차원의 망토 제작서 12개로 상향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일반전 보상은 숨겨진 망토제작서 6개가 차원의 망토제작서 5개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 보상 상향은 어, 월드보스나 차원의 난투전이나 똑같이 이렇게 상향이 된것 같네요. 다음은 특수 네임드 네임드 몬스터 등장 안내 추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상은 전지역 특수 네임드 네임드 몬스터고요. 몬스터 출연시 30m 반경대에 있는 대장님께 등장 안내가 출력되도록 개선됩니다. 이거는 저번주에 추가됐던 수련의 섬에서 몬스터 나파로 통해서 네임드 소환할 때 나온 그 문구가 뜬다는 거겠죠. 일부 필드보스 특수 네임드 몬스터한테 절대자의 패기 패턴이 추가됩니다. 일부 필드보스 및 특수 네임드 몬스터가 자신의 생명력이 1 수치 이하가 될때 자신에게 절대자의 폐기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의 폐기는 30초 동안 모든 공격으로부터 면역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대상이 적혀있는데요. 대상 몬스터들은 5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그리고 5만의 평야, 좌절의 숲, 황혼의 땅의 전지역, 특수 네임드 몬스터한테만 이 절대자의 폐기 스킬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필드보스 같은 경우는 디눅스하고 루스칼 둘다 공통입니다. 생명력 75%, 50%, 25% 이하가 될 경우 자신에게 절대자의 폐기 효과가 부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5만의 평야, 좌절의 숲, 황혼의 땅, 전지역, 특수 네임드한테는 생명력이 50% 이하가 될 경우에만 어, 이 절대자의 폐기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30초 동안 모든 공격으로부터 면역 상태니까 이 30초 동안이 이제 순위권 장탈할 수 있는, 어, 쟁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네요. 이 30초 안에 1등 유저를 없애고 이제 서로 순위권 쟁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몽환의 틈에서 야수의 심연 1투에서 경험책 등장 상향되었고 잠재력 개방 등록에서 최대 20개가 100개까지 등록되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잠재력 개방 등록시에 어 기본 경고 안내 등급이 이제 희귀등급에서 영웅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희귀등급 넣을 때도 경고 문자가 떴었는데 이제 영웅등급에서 뜬다고 하네요. 펭귄트 교환소에서 노랑고래 상단과 검은문어 상단이 어 이제 변경이 좀 됩니다. 노랑고래 상단은 완전히 리뉴얼 되고요. 기존에 팔고 있던 주문서들 그리고 각인석 일반각인성 이게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급축복의 물약 12개짜리 그리고 강화주문서 선택상자 100개짜리 그리고 일반 수집의 증표 고급 수집의 증표 요거는 주당 5개만 구매할 수있고요 그리고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선택상자 저주받은 강화주문서 선택상자가 추가됩니다. 80레벨 이상 그리고 월 한번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네요. 개수는 노란골에 15,000개로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1개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서랑 위치이동주문서 말고는 교환할게 없 없었는데 바뀌고 난 후에는 특히 이 일반 수직과 고급 수직 때문에 좀 많이 쓸것 같습니다. 15,000개를 솔직히 월 1회니까 15,000개 모아서 한 번씩 살 필요로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드랍도 힘든데 이렇게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는 건귀해죠 이거는 꼭 월마다 모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15,000개 정도 모으려면 또 열심히 펭기트 돌림판을 돌려야겠죠? 루나트라에서 살아라, 이 소린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바뀐 게 이제 검은 문화 상단인데요. 어, 해당 변경은 점검 후 추후 안내시라고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이벤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추후 안내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이제 추가된 거는 상금 영웅방토 상자가 있습니다. 월한개 구매 가능하고요 개수는 2만 개가 필요하네요. 어, 2만 개. 굉장히 보기 어렵죠? 왜냐면 하 저저번 주인가 브렐란 상자 뽑는 이벤트 때문에 대부분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어, 2만 개. 이만 개. 일단 월 1회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최소 한달 이상은 이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눈부신 망토강화 주문서 10개짜리 저주 주문서 10개짜리 그리고 영웅 수정 상자 1개 이건 주다 1개로 받을 수가 있네요 주문서보다는 일단 상금 영웅망토를 먼저 받는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영웅 수정 상자에서는 유성우 수정과 은하수 수정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거진 유성우 100%라고 보면 되겠죠? 은하수가 좀 먹기 힘들고 우선은 쓸데가 생겼다는 거에서 일단 만족을 합니다. 어그 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검은 문어 주화 상품들 중에 개수가 이제 줄어드네요. 기존에 있던거 팔찌, 완장, 목걸이, 뭐 악세 상자들. 요거는 희귀부터 영웅까지이기 때문에 다들 안쓰고 있었어요. 근데 개수마저 높아서 더욱더 안쓰고 있었는데 이제 변경 후에는 팔찌, 완장 2000개, 그리고 악세는 1000개로 바뀌게 되네요. 하지만 우선은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이벤트템들, 망토랑 수정에다 먼저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이뿌상점, 일반상점 탭에 성장상점에 뚜야모의 성장상자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2000점 주고 사는거였는데 또 새로운게 추가된다고 하네요. 고래 유저용인지 저렴 유저용인지는 나중에 공지 또 나오면은 그때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입보 상점에서 또 이제 주관 한정 상품이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추격자의 훈장 그리고 반지 선택 상자구요. 무려 골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관 한번이고요 75레벨 이상 주관 한 번만 구매가 가능하네요. 이 추적자의 훈장 상자에서는 훈장 1개와 강화 주문서 10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지 선택 상자는 뭐 내나 영광, 신뢰, 명예 중에서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문서 10개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주간 200잼짜리 상자들이랑 이 주간 100만 골드로 꾸준히 또 존버하면은 오 이거 예전보다는 좀더 쉽게 훈장은 1강 이상, 반지는 쌍용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는 리스트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카트리에 14일 지원사격 출석 이벤트가 오늘, 오늘까지로 종료되고요. 칼리디스카영어서 성적 지원 이벤트도 다음주 29일 월요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의 기타 버그 수정 사항에서는 사투연더 사투의 능선에 동료 사냥을 보낼 수없던 현상을 수정할 거고 워로드엑셀러의 일부 특화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매지션 스킬 중에 번개 장막이 이미 사망한 대상에게 사용되는 현상을 수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매지션이라서 아는데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게 번개 장막이 연계기에 있는 두 번째 스킬인데 첫 번째 스킬에서 이미 죽어도 연기기가 발동되고 그 시체한테 그 번개장막을 쓰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거를 오픈때부터 있던 걸 이제서야 수정이 되네요 요즘 저번주부터 계속 매지션을 조금씩 조금씩 상영을 시켜주는데 다음 클래스 개편때 어떤 이런 역할을 부여하게 될지 나름 좀 기대가 됩니다. 아직 영지전과 커맨드 모드가 들어간 그 대규모 전쟁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클래스 스킬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고 아직 특화 포인트 어디서 얻는지 아직 근형도 그안 나왔죠? 여기까지 6월 23일 화요일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